2020년 1월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코인 가격에 희망을 건다. 지난 2년간의 하락이 있었기에 그런 건 당연하다. 나도 그렇다. 그러나 조금 오르다가 말면 사람이 더 지친다. 심리적으로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도. 조금 오르면 실시간 방송 유튜버들이 방송을 킨다. 그리고 분석을 시작한다. 공통점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이 코인 가격이라는 게 사실은 차트로 100% 맞추기가 쉽지 않다. 만약에 1 플러스 1은 2 이렇게 100% 맞아 떨어진다면 어느 누가 워런 버핏이 못되겠는가? 아무리 유능한 차티스트가 그림을 그려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반대로 갔다. 2가 나와야 하는 지점에서 3이나 1이 나온다. 왜? 시세 조종자들은 이미 일반 차티스트들의 십수 앞을 프로그래밍에 놓는다고 생각을 한다. 비밀 찌라시도 그렇다 비밀 정보도 나같은 개미손에 들어올 정도면 그건 이미 비밀 정보가 아니다 하물며 누스, 뉴스는 오죽하랴 그 안에 가짜도 있고 대중 양몰이용 뉴스도 있을거다 그 올바른 예가 비트코인 ETF 기대감 뉴스 또는 카카오 관련 코인들 뉴스 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보는 매스컴도 결국 세력들 종이 인형일 뿐인 것이다 나도 뉴스나 지표를 가지고 방송 소재를 만들지만 흐름을 보기 위해서 난 전부 다 본다 어찌 그것이 100% 정답이 될수 있나 늘 하는 말이지만 이 바닥 전문가는 없다 내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렇다 자칭 전문가라고 칭해야 돈과 관련된 여러가지 수익사업을 할수 있다 코인광고 거래소광고 물론 개중에는 그 괜찮은 곳도 있겠지만 확률상 얼마나 될까 흔히 4대 대형 거래소들도 해킹 관련 이슈가 빈번한데 중소용은 오죽하랴 내 신조가 유튜버를 하면서 중간에 금전이 오가는 건 차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코인사라도 불미스러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지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ICO 관련해서 더욱 그렇다 나도 생각해보면 실시간 몇번할때 돈을 받은 적 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것도 앞으로는 차단시키려고 한다. 더 해보지는 않았는데 한 원금 17만원인가? 여기서 세금 40% 하면 얼마지? 여튼 봐서 그돈 주신 분들한테 돌려줄까? 아니면 좀더 보태서 보육원 같은 곳에 분유나 기적이라도 보내려 한다. 끝으로 진짜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